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다 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영월에 저기 태아산덕이 님이 먼저 선탐을 하신 곳을 왔는데 네, 쫓겨나서 잠깐 내렸다가 지금 바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네, 차 가지고 여기 못 들어온답니다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. 저기 앞에 고라니 한 마리 보이네요. 갑죠 저기 멀리 뛰어가는 게 차를 빼놓고. 걸어서 이동하면서 참석을 하러 가볼게요 네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세로 뭐 새가 한 마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네, 문양석 한점 뭐 네, 혼자 그냥 즐길 만한 <웃음> 돌이네요. 네 오늘 해가 뜨거워서 방금 했는데 물을 벌써 좀 말랐죠. 네한 치면. 이런 모습입니다 네, 주저 공사하는데 또 옆에 돌아다닐까봐 혼날까봐 아, 옆에 돌아다니면 혼날까봐 또 이런데 저쪽 밑, 밑으로 해가지고 네, 한번 탐색해 볼게요 네.. 소품 <웃음> 네.. 칠부.. 진달래서 물을 한번놓치면 네. 아, 네. 색깔 네, 정말 이쁘네요 이거 네.. 자.. 소품도 굉장히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챙겨 갈게요 아네 아, 네, 여기 지금 애석인 분들이, 어, 지금 여기 눈으로 보기에도, 네, 세분 정도 계신데요. 네, 그중한 분이랑 좀 대화를 나눴는데, 네, 아쉽게도 아직 제 구독자분은 아니시네요. 네,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. 자, 여기 앞에 또, 다른 분도 한번 만나 볼게요 아, 네. 세분이 네, 외정부에서 네, 멀리 또 삼성을 하러 네, 오셨네요 한 번은 네, 감사하게도 네, 제 거를 보신 적이 있다고 하네요. 네, 정말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드리고, 네, 저도 이제 또 찾아보러 가볼게요. 네, 이쪽 지금 꽃나무가 굉장히 또잘 들어가 있죠. 여기 부분 밑에 나무 기둥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. 빛 때문에 잘안보는것 같은데. 보시면 네, 네, 꽃이 정말 알록달록하게 네, 예쁘게 펴 있는 네, 또 그런 문양석. 자. 네, 이 돌은 네, 보시면 뭐 가을의 배경. 네, 추경을 약간 좀 담아낸. 또 문양석도 보이고요. 예, 네, 톤 컬러가 톤 컬러가 네, 눈에 띄게 어 보이고 이쪽은 지금 세 분이 얼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. 네, 여기 진달래. 진달래도 있네요. 한번 이거는 이거 색감만 한번 보려고 물을 한번 묻혀 볼게요. 바에 뭐 이렇게 확 하지만 정말 은은한 또 그런 그런 핑크빛이 네 감도는 또 진달래서 네 여기 노을서 이거는 네 지금 뭐 구도가 네, 잡히는 데는 어, 딱히 없는데요 어, 어, 이쪽 면이 네, 진짜 말 그대로 네, 전형 노을을 보는 것 같이 어, 잘 보이고 네, 이 돌은 뭐 네, 수석으로서의 포인트는 없지만 이거는 뭐, 이렇게, 정원석으로 뭐 두면은, 좀, 굉장히 좀, 네, 이쁠 것 같은, 노을석 한 점. 돌 자. 네, 어디서 많이 본 돌인데 네, 눈으로만 보고 가겠습니다. 한 벽윈 님이 이쪽을 네, 또 지나가신 것같은것같네요네 이쪽 이돌 쌓아 놓은 곳에서 네 지금 인상석 한 점을 했는데요 어, 여기는 아 여기 물 자. 정말 괜찮은 인상적 한점 네, 쪽 네, 태연산 도기님께서 네, 먼저 선담을 하신데를 네, 저도 한번 와서 탐석을 해봤구요. 네, 여기. 네또 애석인 세 분도 만나구요 네,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찍고 네 자, 좀 리치나 해가지고 탐석을 더 해서 네 탐석을 더 하고 네. 집으로 이따가 돌아가 볼게요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